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 사무엘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다른 연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루는 사울이 아들 연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게 나옵니다. 자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연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브레드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여기서 뭐랍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요나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4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구별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울과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그 겁나고 도망갔던 그런 그 사울이지만, 요나다는안 그랬습니다. 두 명이서, 한번 붙자. 나고간 겁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유나 아래 머물러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미그론이라는 것은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기브와 원래 그 사울의 고향 기부와에서 그그 근처에 있는 절벽에서 있었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600명 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600목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600목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병거가 3만, 그죠? 기병이 6천이죠. 무서워서 사람이다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남은 게 600목계 나오지 않았다고 13장 말에서 나오, 1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하두비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에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연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고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좌측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니와비누 아스인데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블레셋하고 싸우며 죽죠. 그다음에 비누아스가 비누아스가 그 며느리가 며느리가 그 아이 낳고 죽어버리죠. 그게 나온 게 이가 보십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다른 형아히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아히야라고 얘기합니다. 아히야는 뜻이 여와의 형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아까 여기 나오고요. 사자 사제를 보면 요나단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깃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이겁니다. 여기 나온 게 뭐냐면 개바하고 보이죠? 자, 오 절에 보면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바스와 믹마스와 앞에 있는 앞 앞에,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개바 앞에서 일어섰다라 그러니까 개바와 믹바스 사이에 절벽이돌이큰 이, 이, 바위가 있었는데 그 사이가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요나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 자, 14장 6에서 10절을 보면, 연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의 길이 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저감에 달리지 아니하이느라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많이 해버리죠. 그들한테 저희는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좀알려 주고 싶습니다. 이 연하단의 얘기를 좀들려 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합니까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해사우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자,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진짜 믿음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진짜 믿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라. 리 자, 이칼든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이 종의 믿음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죠. 자, 연하단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너에게, 불에서 사람들이 너희들 두 명한테 간다고 얘기하면 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와봐, 이리 우리 와봐, 와봐. 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하 자, 너희들이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와봐. 까부지 말고만 와봐.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붙잡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줄 것이다. 정반대 얘기죠. 그렇게 담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연하단의 믿입니다 내 다음번 시간에 제가 연하단의 믿음과 사울의 그그 그 성격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세요 연하단은 어떻게 해요? 안정위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자기는 모든 것을 안정적인 것을 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변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보다 더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사울왕은 뭐였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겁이 많고 어디 와서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건방이 들고 오만이 들고 그랬다는 얘기죠. 과연 그럼 그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만한 사람이, 그 주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조심하고 그랬을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엄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어떻게? 야,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완이 그때 뭐예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고 라 얘기하죠. 그전까지 두려워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벌은 사울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단은 뭐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었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14장 13, 15절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의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구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곡에서, 계곡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바위를 타고 올라와고 험한 곳을 와갖고 올라가고 오니까, 어? 얘네들이 왔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부대 사람들이 유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 한지, 지라 보일 수 것이 있는지라. 한 지라. 연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딱 얘기합니다. 정말 담대한 믿음이죠. 엄청난 담대한 믿음이죠. 자, 연하단이 손발을 기어 올라갔고, 그무기든 자도 따라 따라 따라 더라 블레사 사람들이 연화단 앞에서 엎드려 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연화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자, 여러분,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가 뭐랄까요? 반나절 가리 땅 하나 저는건 뭐냐면, 한 마리 소가 한나절 동안에 갈아낼 수, 땅을 갈아낼 수 있는 그, 크 그 땅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마리가 한 에이커, 4047제곱미터 회배라고 얘기죠. 제곱미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한2000회배 2000제곱미터 정도를 갖다가 어, 그 안에서 그걸 그 안에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추가적인 게 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0명이었으니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초병들, 내가 보면 그 선발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땅도 뭐예요? 진동하였다고 얘기하죠. 그 뭘까요?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에 있는 진영이 뭐냐면 본 진영에도 본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서워 떨었고. 그다음에요. 백성들도 떨었다. 백성들은 뭐냐면 그그 그 백성들 자체도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역 떨어져 있는,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13절에 보면 세 군데로 가죠. 그죠? 저 바, 바위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까지도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점으로 그들 갔다가 무섭게 해버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사무엘. 어 14장 16, 19절을 보면, 베냐민 기부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단 블레스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리저리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다고 얘기하면 뭘까? 결국은 그 지진으로 해서 흩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서 가우리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연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기는 겁나서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군 뭐가 블레셋이 막 엉망이 되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성과 함께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 자, 궤가 궤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 괴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길라 야, 저 기자 길, 길, 여아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뭐냐면 믹마스가 지금 걔네들이 있는 거, 브레스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개바가 그 여나단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그 나머지 누구야?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분 기부가 있었던 얘기죠. 근데 봐요, 보세요, 자, 여기서 뭐냐면 아히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이 걔를 이루어 가져오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70인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괴를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길리아 여름 사람들이 와서 여와에게 호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호 괴를 지키하 했더니 괴가 길리아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어디 있어요? 길리아 저여 길랴 여림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직 올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괴를 갖고 왔다는 것은 뭐야? 이것은 이런 얘기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괴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그 사무엘상 23장 9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의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사울왕이 너를 잡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할때뭘 갖고 와요? 과거에는 지금 그사울왕은 지금 괴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70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에봇을 데려다 놓고 지금 얘기가 들 다윗왕도 에봇을 갖고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죠. 그 얘기나 보면 하느님 괴가 아니라 이것은 에봇으로 볼수 있다라고. 어, 보통 학자들이 그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사울의 제사장에 말할 때브리사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의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여기서 뭐예요? 내 손을 거두라는 건 뭘까요? 자 하나님이 괴를 갖고 와서 뭐예요? 괴를 갖고 와서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무너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거 필요 없어. 너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울을 왕은 기복신앙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 됐어 이제. 옥죄하지 마. 너너 하지마. 너 빠져. 라고 한 내용이 19장 9절에서 나왔던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네 손을 거두라 하고 오라고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길라 열한까지 갈 수가 없다. 아마 그것이 에보시라고 부른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자, 20장 19, 20장 23절을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모여 전장에서 어, 벌써 본 적, 불레자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불레자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불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화담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블레사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더라고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면 밑에 2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징용된 거죠. 히브리 사람이 야, 너 이리 와. 블레사 람들이 데리고 와서 징용시켜 갖고 너 군대 들어와.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때 우리가 진영된 거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갖고 히브리 사람들이 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게두 가지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첫 번째 뭐냐면 학자마다 틀린데 히브리 사람들이 불레스 사람들과 뒤엉켜서 싸운 거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레스 사람들이 서로 적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하셨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불레스 사람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저. 맞,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21절에 나온 게 뭐냐면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였다고한건 그건 나중에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나왔으면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엉켜 싸웠다고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걸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고 라본 것이 더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이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사로 나와서 그들을 추적하였다고 라 나옵니다. 추적하였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3회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거기까지 도망갔다고 야기합니다그죠근데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거가 삼만여 마병이 저 육천이라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제 전장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라야기한 겁니다.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추적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장이 베다원을 웬을 지나다 지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다는건 뭘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전장이 베다원까지도 거기서 계속해서 진내하고 계속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베다원을 지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자, 사울의 뒤조업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보십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14장 24장 30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에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를, 이를, 이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 주도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너, 나 뭐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원수는 모든 걸다 없애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빠른 시간내 앞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을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들밥 먹지 말고 다 끝내. 빠른 조속한 시간에 끝날 수 있으니까 빨리 해봐. 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에게 보호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저지를 절 저절 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 꿀이 있다는 것을. 벌, 벌집에 원래 꿀이 있는데 왜요? 꿀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흘러넘쳤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어여 가능한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마 이런 표현이라고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에 그 입에 되지 대는 자가 없었으나 못 먹는 거죠. 배워 고프고 힘들고 어쩌면 먹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연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며, 눈,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자, 꿀을 좀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원격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예요? 그그 그 부하 중에 백성 중한 사람이 뭐예요? 당신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지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밥을 못 먹게 하니까 뭘 갖다 금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요나단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처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불레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고 라 얘기합니다. 자, 이인영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먹었는데 이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대적되는 데 탈취한 그 음식을 먹었다라면 더 원기 왕성해서 그들을 더묵칠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오늘 그말씀을좀 짧았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와 정의라는, 아, 정의와 진리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의와 진리를 놓고, 자, 정의라는 것도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내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이것을 칼을, 정의를 휘두르면, 옳은 거가 나오는데, 나쁘고 힘들고 사악한 사람이 정의라는 각구성 칼을 휘두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누구예요? 사오루왕이 결국은 정의를 휘둘렀죠. 금식해. 라고 했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게 정의라는 걸 각구성, 적폐라는 걸 각구성 정의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그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럼 진리는 과연 뭘까요?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하고 성령과 같이 한다면 결국은 정의와 진리는 똑같이 될 수가 있지만 진리를 외면한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0절 12절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 불법을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정의의 칼을 휘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결국 어떻게 돼 우리는 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